자, 이제 실전에서, 우리 판을 이렇게 펴졌다고 가정하고, 지금 교육장이니까 여건이 좀 부족하고, 판이 좀 작아서, 우리가 상대가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기본 카드가 무슨 카드라고 그랬죠? 지금 하는 거는 기본 카드다. 그제 사종 기본 카드다. 자, 사종 기본 카드는 어디에 쓰느냐는 거다. 이 사람이 내게 물으러 오실 때, 정말로, 제정신으로 물을 왔는지 아니면 염탐하러 왔는지 실력 테스트를 하러 왔는지 정말로 궁금해서 왔는지 어운 점이 왔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본 카드를 돌리는 거야. 자, 그래서 어 우리가 그 뭐고 어 기본 카드를 돌리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정신 상태가 바짝 들어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항상 카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 마음 다스리는 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다스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자 그러면 오면 제일 첫 번째 우리는 과제가 뭘까 이 손님이 왔을 때는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타로 카드는 명제 없이는 아무것도 이것을 뽑을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테스트할 필요성이 없어요 그러면 명제 설정이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내 재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왔을 때, 명제를, 내 재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갖고 명제를 타로카드를 뽑아보자. 이런 이야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 타로카드로, 타로카드로서 이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명제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재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있든지, 하고 싶은 일이 있든지,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한든지, 내가 전공을 하자는 것인지 알아야만이 우리는 어떻게 가능성이 있겠지.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 내가 왔다고 가정하고, 자, 내 재물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뭘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데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재물 운이 있는지, 내가 미래에 하고 싶어서 재물일이 있는지 하는 일에 대해서 재물일이 있는지를 보자 이런 거다. 그러면 지금 뭐 하고 계세요 하는 거잖아 뭘 하느냐는 거다.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장사를 하는데 이런 장사를 하는데 재물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해봅시다. 그치? 그러면 그 이제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기본 카드를 돌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내종의 카드를 1번부터 9번까지 카드를 돌리는 거요 그런데 이걸 딱 정리해놔놓고 뽑으라 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섞는 거야. 우리가 뭐 카드가 많으면 이렇게 팍 이렇게 섞으면 되는데 카드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섞어. 그냥 이거 섞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섞든 뒤로 섞든지 소용없고. 자, 첫 번째는 우리 무슨 카드를 뽑는데? 자, 영어 카드 한번 뽑아. 나는 지금 돈이 되겠습니까? 캔거대그지 내가 지금 이 일을 해갖고 돈이 되겠습니까? 했대. 재물은 있겠습니까? 한 거야? 네. 그럼, 착, 이거잖아. 그러면 고 이게 뭐랬어요? 3번 카드라는 거다. 3번 카드에서 능력과 조화. 내 영혼은 어떻게 야, 니가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할수 있고, 이것을 잘 조화를 하게 되면 뭔가 되겠다고 생각, 영혼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어는 그런데 내가 지금 농기를 치면 안 되잖아. 그게 책이천직이라는 거다. 그 옆에 이래 닥터폰은 내 카드는 우리가 분리가 되 있기 때문에 중복이 안 돼. 자 그러면 지 생각은 이게 또 행동이 똑바로 하는지 아는 아까 지기 반발을 많이 하고 이런 게막 이렇게 일하고 아 맞다. 이렇게 너무 하니까 너무 저 나, 야, 어쩌면 어쩌면 부정 자, 탔어. 자 여, 탔어. 부정 탔어. 부정 탔어. 아. 야 아이들 부정 안탔다 <웃음> 이봐라. 네. 자 이제 3번이다 이제는 내가 정신 차렸다는 거다. 그제 이때까지는 정신 못차리 갖고 어못 차리는데 이제 이 일을 하자니까 정말 정신 차린 거잖아 이것이 내묻고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 그대로 다 있는 거야 지금 이제는 뭐든거다 하려고 하잖아 그제 내가 막 이렇게 좀간 소리도 해도 그제 시설 이렇게 잘 받더니 옛날에는 뭐 간소리 하면 어떻게 팍 튀잖아 어, 이자자 아, <웃음> <웃음> 자, 이게 뭐냐 자이것도또3번이되는 <웃음> <이거, 웃음> 거다 이 이거 뭐까 이제는 할배도 도와주겠다는 소리야 이게 그제 이제, <웃음> 아, 이제 할배도 도와주겠다는 소리다이 카드가 쉽게 잘안 온대 그죠? 그래, 이렇게, 이제, 아마, 이거는 좀, 시기 좀할것 같아, 누구 말때 어, 주변에서 좀, 시기 좀할것 같아, 저 뭐, <웃음> <뭐인가지고. 웃음> 거 그러니까 <웃음> 뽑는 거 뻔히 아는 거야. 이순북 가르다 보게 되면 1번이래, 그제? 이거 1번 1번 보게 되면 어떻게, 이게 1번. 공상인지, 이? 이게 희망인지, 그제? 그래도 괜찮은 거야, 그제? 인연들은 어떻게 어떻게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러겠지 주변 인연들은 차가 저가 서다는데 저기 뭐 이때까지도 돌아다니더만 뭐가 되겠나 저 허망된 거또꿈 잔뜩 꾸고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증신 상태는 됐지 진짜 돈이 되는지는 우리 안 풀어 봤잖아 그러면 이제 원상태로 이제 돌아가는 거지 그치? 그러면, 누가 도와준다고, 누가 도와준다고 이야기 한다 했어요? 도와줄 때는? 천지. 아, 그래서, 누가 도와줬다 할 때는, 우리는 카드가 어떻게? 이 세계의 카드를 가지고 건다 했다. 그제? 이 세계의 천지 카드갖고 한다는 거다. 그제? 맞지 그러면, 누가 제일 많이 도와줄 것인가? 이 폼은, 볼러, 어쩌면, 그거 뽑을 거야. <웃음> <웃음> <웃음> 조상공연 얘는 공부는 안 하고 또조상공연 이게 지금 딸려 있다는 거다. 그제 역시 기운이 강하다는 거겠지. 그제 그러면 나중에 1 9번 다운 이런 이거 기도법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지. 그까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는 업장이 아무리 도와준다 하더라도 업장의 군리법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 그제 그래서 뭐든 내가 힘들 때. 그지? 내가 이거 잘 하다가도 또, 삼촌으로 빠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입장. 업장, 업장이, 우리는, 응, 각천지인, 옥강상제옥황상제 카드 가지고 붙는 거다. 근데 내가 지금 이거 하는데 제 나에게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뭘까 하는 것이다. 응? 어쨌든 음. 자, 이것이 우리는 전생의 빛이다. 그지? 그렇게 전생의 빛이라는 거죠. 1 9 분은 어떻게 해. 타고 날때 이런 조상 공덕이 많은 게네 그렇게 정신이 흐리멍텅 하다 보면 안 되는 거지그치이 전생의 빛을 했잖아. 그렇게 내가 어떻게 잘 가다가도 엉뚱대로 생각하고 이러면 영혼 그 그래, 영혼카드, 아, 어, 전생이. 그래서 내가 가다가 팍팍 일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엄마 처음부터좀 모든 사람인데 부드럽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우리는 무슨 카드가 있다고 그랬지, 애군카드로 했잖아. 애군카드는 뭐? 그, 인연들이 어떻게 괴로운 진다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연카드 갖고 하는 거다. 다섯 개, 그지? 인지. 어 인지, 천기 인지, 천기 천지. 인을 1번이고, 그지? 인지, 인은 3번, 4번, 5번이다, 천지니. 그지? 자, 이제 크로바는 천진이다, 그제. 이 마지막 카드가 뭐고, 명예. 뭐 제일 강한다, 그제. 명예. 어, 명예다 이 말이, 그제. 자, 그러면 나는 이거 마지막에 명예를 조심해라. 이거다, 그제. 이거 이런 작용을 어, 하든가 너무 너무 나대지 마는데, 그래서 양보와 양보. 어, 남인데 오는 사람인데, 어?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네. 어. 아, 자 그다음에 무엇을 조심해야 돼? 이런 내 명예를 시치하고시이 거리가 올수 있다는 거다, 그렇 집이 거리가 올수 있으니까 우리는 응. 어떻게 조심해야 되겠지? 어그러수돼 있잖아요, 거니까. 응, 어, 그러니까. 그래 음, 니 그러니까 나잘 해야지. 내가 잘한다고 뭐 어, 나쁜 게 어디 있노? 응, 그러 응. 스페이드 7 개, 응. 영원 카드 7 개. 아, 어, 영원카드에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가 그런거지 영원카드 1번에서 7번? 어 1번이 그게 칠순적 카드 아닙니까 아이제 어, 칠순적, 칠순적 카드가 칠순적 아니고 일본의 칠분카드 조심카드 아. 무엇을 조심해야 될 아, 것인가 그치? 예 6번이다 6번이 뭐까 사람 사이에서 어, 시비걸리갖고 인연을 끊자 삐끼갖고 아, 안온다 뭐 이런거이 적음입어갖고 오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놓으면 안돼 있긴 해. 요걸 조심해라. 그렇지. 우리는 수리사주에서는 이별수인데, 인연가의 문제. 인연가의 문제. 그렇게 나는 어떻게, 최대한, 어떻게, 내 고집이라든지 이런 걸 죽이고 해야 되는 거라. 그런 사람들이 조금 미워서는 안 오겠다 해서 이러면 곤란하겠네. 그럼 큰지 큰일 나지. 여기 그 뜻이라 하는 거잖아. 그렇지. 내 잘나간다고 이 지금 찡수 잘나가는 거잖아 내 잘나간다고 어떻게 어잘난빵 어, 하고 눈 올러 탁 뜨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해? 저 오는 사람들이 조금 이것을 모르겠다 샀고 이런식으로 놓으면 안되니까 조심해라 는거다음자 뭐, 응. <웃음> <웃음> <웃음> 요것이 일반적인 그의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우리 상담 기법 이라는 거다 그래서 여기서는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알겠지? 이거면 해놓으면 여러분들 설명 다알겠지 그러면 조금 쉬다가, 궁합. 어 궁합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로도 풀어야 되고, 다 풀어야 되니까, 오늘. 오늘도. 덜그러 <놀람>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놀람>